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문을 선택해서, 탈출하는 게임, 문을 골라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한마디로, 찍신이 되어야지, 여기 잘 탈출할 수 있는 건데, 어, 최근에 운이 좋으신가요? 네 저는 운이 아주, 굉장히 좋다. 하하 <웃음> 하나도 어? 안 좋아 보이는데? <웃음>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 미호님은, 어뭐잘 찍으셨나? 시험 문제 같은 거? 어렸을 때? 아, 그럼요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웃음> 제가 시험 족족 맞아가지고 막 30점 40점 맞고 그랬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 댕댕이가 어, 문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한번 어? 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잘못 고르면은 무서운 귀신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어, 긴장해서 어? 골라야 돼요 네 3번이! <웃음> 오우! 오우! 반이한테 혼났다! 에이, 아이고, 아야야야, 고기왜 이래 얘? 에이, 그거 아니 이번이죠오 아하하! 어어어 와, 오, 다행이다. 오, 나 2번 고르려고 했는데. 정하하하종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이거 잘 찍어야 되네. 어, 이거 뭐야? 뭐야, 점프맵이 있어. 점프맵, 점프맵. 오! 뱅글뱅글 돈다. 떨어지면은 아래 용암에 어, 여면이 진짜 짱못한데 용암에 최소 조심해야된다고 조심히 넘어와 아실패어 뭐야 세 가지 문 중에 골라야 되는 거 같은데 자 운이 정말 좋다는 30년동안 운이 정말 좋았다는 김민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동안 운이 굉장히 좋았던 <웃음>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제 이름 김 로또 한번 <웃음> 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인생 역전 가자 하 아, 이거 봤을 때 번호가 여섯 개인 로또보단 굉장히 쉽군요 <웃음> 이 정도는 저에게 식은 죽 먹기죠 오. 바로 요 길입니다 오. 야 과연? 어, 어 정말 길인가 <웃음> 우와 진짜 길인가봐 <웃음> 아니 진짜였어? 여기야 진짜 진짜잖아 먼저 어 갑니다! 리아가 죽었다는데? 키리라는데? 어 여기 진짜네! 아 뭐야! 할머니가! 뭐야 진짜 운 없네 야 내가 맞출게 이거 가운데야 딱 봐도 봐봐 아, 가운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예 아 오른쪽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가운데가 길이야 아, 이거 봐봐 가운데가 길이잖아 나 진짜 운 없다 근데 우리 <목소리> 다 <가므로>. 틀리면서 <가물> 갔어 지금까지 한 번에 맞춘 적이 없다고 아, 정말 이것도 길이 아니라면? 어, 왔다 어, 왔다. 어, 할머니가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지나가야 돼. 빨리 방망이를 조심해. 방망이를. <웃음>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어. 어, 밀지 마 이거 밀어진다 이거. <웃음> 밀지 마, 밀지 마. 아, <웃음> 뭐야 또 죽었어 리야? 뭐하 아아 자, 못해. 운도 없고 실력도 없고 <웃음> 이래서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나봐. 아, 너 틀렸다. 맞아, 어, 맞아. 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빨리 오라고 내가 내 운을 나눠줄게. 출발. 운을 나눠줄게. 오. 오. 오. 오, 난 역시 잘해. 난 너무 오. 잘해. 아. 아. 아. 아, 와, 아, 극혐. 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많은 문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우리 골라볼까? 내가 그 과학 수사로 한번 이 문이 어딘지 맞춰볼게 좋아 과학 수사 최첨단 과학 수사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맛있어 와. 맛있으면 또 먹지 진짜 과학적 우와, 한 번이다! 코카콜라! FBI인가봐 어? 한 번! 어! 역시! 오 역시 오 과학 수사는 어 틀리지 않았어! 역시 과학적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어 폭탄을 피해서 가야된다고 어 야! 오 어? 뭐. 어. 오, 리아가 지나가니까? 아 이거 아! 야! 다 퍼졌어 얘들아! 네비들이 희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아 이거 점프해서 가야되는 거네? 자자 자, 오케이 리아 죽어라! <웃음> 어, 안죽는데안죽었어 <웃음>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감옥인데 문이 6개인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야 그러면 우리 아래층에서 누가 제일 운이 좋은지 보자 자 이거 한, 한 명씩 써서 쓰세요 난난 난 왼쪽 오케이 난 여기다 가자 내가 정답일 것이다 아오안돼아 아, 정답이 아닌 거 아니야? 위야위층이다 아, 야, 위층 그 위야. 위층이다위층 오케이. 어, 리아 가운데? 가운데 갈 거야? 그럼. 진짜? 아, 바나 여기. 바 줄게. 리아. 아니야. 여기 와서. 네. 아, 알았어. 한번 해 봐. 가자. 갔다. 내가 맞출 것이안 <웃음> 돼! <웃음> 아, 여기 뭐 사이렌헤드가 있어. 야, 가운데인가 봐. 아이, 아, 진짜. <웃음> 리아 운이 좋은 걸? 난 굉장히 잘하지롱. 음, 좋은데? 어, 와. 오케이. 이거 뭐, 멋있, 이거? 뭐야, 갱스터. 진짜... 아!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후후후. 이거, 이거 미오 오면은 없애 없애자. 그러지 그래. 마. 이러지 이렇게... 멈춰! 이렇게 <웃음> 오! <웃음> 신권. 오. 야, 이거 문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이거 한번 가 보자. 어 문이 너무 저기로? 많다 아니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어? 공간 이동기야 어? 막 다른 문이라는 어? 거야? 형형 저때나? 어? 뭐지? 어이 뭐지 이거? 문이 너무 많아서 얘들아 이거 어나길 어, 찾았어 어나 여기 어디야 너 죽었는데? 아니 이거 그문 들어간 다음에 또 문이 나오잖아 그럼 또 물음표로 들어가고 또 물음표로 들어가고 또 물음표로 들어가면 돼 어? 안녕? 안녕 걔는 만나고 있나봐. 니는 운명이다. 사격버 음. <웃음> 거절. <웃음> 어, 거절. 어? 어, 왔다. 리아는 왔다. 난 천재야. 아, 미오는 아무래도 못올것 같아. 어, 거야. 왔다. 어, 왔어? 와, 이거 귀신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되나봐. 무서운 걸? 후예 어, 발디다. 이쪽으로 올 때쯤 점프. 귀신 얼굴을 뚫고 지나가야 돼오 피기 피기 피기 얼굴을 지나가고 오케이 뭐야 이거 여기까지 오시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어.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소개팅 주선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이제 오실 텐데 아 여기에요 여기, 여기. 고민나미 만나러 왔어요 네 여기 앉아주세요 네. 둘이 좋은 소개팅 되세요 저는 이만 양심이 없나봐, 사회자가 아, 주선자, 주선자 <웃음> 주선자가 꼬미인데요 <웃음> 죄송한데 제 취향 아니거든요? 제 취향은 좀더 음, 머리가 단정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고 넥타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거 혹시 옆에 있는 주선자님이신가요 어? <웃음> 도망.. 뭐? 도망쳐 도망쳐 <웃음> 구독 뭐지? 문리네요 네, 열리네. 문이 열리네요 뭐야 이거? 어 아, 문을 네가. 밟고 헐이사람도어디도 어? <웃음> 많이 봤는데? 가수 아니야? 그런거 같아 비틀즈? 나 뭐, 비, 몰라 나, 나 비틀즈 좋아하는데 그거 알지? 그거 그거 <웃음> 너무 옛날 과자야 먹는 <웃음> 뭐 <옛날> 과자야 <웃음> 요즘에도 먹어 어야 리아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로 고르는 건가봐 오오 오케이, 나 엘리베이터, 좋아? 이거는 맨 오른쪽. 아까 맨 오른쪽이 있는데 또맨 오른쪽이겠어? 엘리베이터로 갈게. 지하로 가는데, 여기. 오! 아, 오! 아, 오!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여기가 정답인가? 오! 아, 이게 뭐야? 정답인가?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정답인가? 아닌 거. 아니었어! 저러... 귀신이 없는 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해. 리아야, 그러면은 맨 오른쪽? 왼쪽, 왼쪽. 아니지. 다음엔? 맨 오른쪽은 아까도 맨 오른쪽이었어. 이건 왼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어, 경왔네 오, 오 리아야. 오. 어, 놀랬잖아. 어, 여기 여기 내린 거겠지. 어 아, 여기서 죽었거든. 어 여기 어오 o r a a s a r 어아니다 아닌가? 살았나? 디까지 내려가는 거. 어 살았다. 오 역시 나야. 야, 거대한 문 있는 걸 내가 봤을 때 이거 2번 아니 1번이야. 1번의 색은 빨강색인데 빨강색 문인데 2번이구만 이거 난 빨강색 문으로 가볼게 난 노란색 문 좋았어 빨강색 문 느낌 좋다 오 뭐야? 떨어지는 거였어 이거 오어야 오? 먹었어 오! 어? 오징어다야 살았다 오징어? 니아 닮은 거 나왔나 보네? 아니 그영이 인형 나왔어 아그 흡! 어? 뭐야 이게 어디야? 어서와! 음... 어 이거 그건가 봐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어디로든 문인가 봐. 어디로든 문인가 봐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걸 난 가운데 어디로든 문! <웃음> 아 안돼 <웃음> <웃음> <웃음> 여기다 안돼! 프레디 어내 얼굴만 남았어 내려고 몸이 부셔졌어 이건가? 어? 리아 역시 대단한 걸? 난전제라고 음. 너희들이 다 가고 죽은 걸본 지에 들어갔다고 야... 아, 똑똑한데? 야이 사람 53초만 있겠어 우린 16분 걸렸는데 그러게 와 뭐지? 이 사람 타임어택 했나봐 어, 53초, 54초, 58초 대단한 걸 경쟁이 엄청나 어 여기 입구가 있는데? 뭐? 또 있다고? 어 뭐야? 와! <오에이> 먹혔어. <목소리> 뭐야? <웃음> 강제로 오징어 <오죽호 웃음> 게임 에 장가가 됐어. 어 진짜네. 자 어쨌든 이렇게 운 좋은 사람만 깰수 있는 그런 맵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